영화 암살을 통해 배우는 항일 투쟁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홍 교수님 인사를 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웃음> 네, 한홍 교수님 양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하셨고 석사를 하셨고요, 박사는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성공에대 교양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국가정보원에서 과거 사건 진실,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공약설거 어, 결정을 하셨고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핫한 어, 이슈들을 만들어 주셨고 음. 또 최근에 역사에 가서 국정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각들, 특히 역사학자로서의 시각들도 저 전해,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우리 한옥부 교수님을 음. 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안해 주시죠. 어, 요새 교과서가 핫한 이슈인데, 교과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네요. 우리 공지가 나가기는 암살 얘기도 나갔는데, 교과서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거좀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한일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암살 영화 다 보셨어요? 네. 전제는 너무 이쁘죠? 네. 모임을 그 방해할 정도도 이뻤는데요. 자, 이 암살, 대중적 상업보다 경화였지만 저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고맙던 지점이 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우리 독립되는데 여성들 역할이 상당히 컸겠죠. 그 독립에 기여한 분들을 국, 저 독립위공자로 우리가 그 보은처에서 사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렇게 그 모시고 있습니다. 전부 한만 삼천여 분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여성은 몇 명쯤 될까요? 절반은 당연히 안될 것이고. 삼천명은 될까요? 안 돼요. 얼마나 안 될까요? 형편없이 안 돼요. 3 0 0 명도 안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오달수 영감이 나와서 우리 잊으면 안 돼. 그건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벌써 이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진, 뭐 여기 플래카드에도 붙어 있는데, 어때, 어때요? 촌스럽죠. 예? 네? 아, 맛있어요? 예, 네. 아이, 저, 솔직히 촌스럽죠. 오죽 그랬으면 영화에서도 김원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지들, 우리 촌스럽지만 사진 한장 가봅시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저 독립운동 했던 형들이 저렇게 개목걸이 걸고 사진 찍었을까요? 개목걸이 걸었네요. <웃음> 위가 윤봉길, 아래가 이봉창. 의사입니다. 두 분이 같은 일을 했지만 사진 찍은 스타일은 참 다르죠. 네. 이봉창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은 누굴 캐스팅하면 좋을까요? 예, 네. 딱유해진이죠 <웃음> 분장이 필요 없어요. 이게 <웃음> 네.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지기 직전 상황이에요. 이 이제 단상에 폭탄이 터져 갖고 맨 앞에 있던 시라카와 유시노리라는 일본군 사령관. 그러니까 상해 침략군 사령관이죠. 저 사람이 죽어요. 바소죽지 않고 한 달쯤 병원에 입원있다가뭐 수술한 열 번쯤 했는데 죽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 이제 굉장히 약이 올랐죠. 그래서 윤문경 이사를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다음, 사용을 시킬 때도 참 법도가 있는 법인데 저렇게 무릎을 끌려서 사용을 시켰어요. 총을 쏜 시간이 아침 7시 20몇분인데 시라카와가 죽은 시간입니다. 그럼 윤봉길 의사의 최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 있어요. 저 일본인들이 아주 디자인을 한 거예요. 윤봉길의 최후가 무릎 꿇고 일장기를 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마에다가. 자, 그것 아 그것도 분위안 풀려갖고 저게 윤봉길 의사 유해발굴하는 장면인데요. 백범 선생이 돌아오시자마자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런 분들은 유해를 모셔라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는 아직 못 찾으셨죠? 윤봉길 의사의 유해도 못 찾을 뻔했어요. 그런데 매장 돼있다고 돼있는데 파보니까 안 나왔는데 일본 사람 하나가 가르쳐줬어요. 거기 아니다. 야, 여기, 여길 파봐. 너어디에요길 한복판 아니에요. 즉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이 일본 참배객들이 짓밟고 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윤봉길이 그렇게 미웠던 거고 시라카와 유시노리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데, 그 시라카와 유시노리를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시라카와를. 자기 창시명을 그걸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 이름을 갖고 독립군 토벌대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일본 망했을 때일본도 일본인들 따라가야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저런 누입니까 예? 네? 예, 백산엽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죠. 수구세력에서는 최고의 뭐 한국전쟁 영웅으로 꼽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그 목숨 바쳐 죽였던 시라카 와유신을이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요 시라카 뒤에 있는 사람, 양복 입고 있는 사람 시게미스 마모드라고 그 주중 일본 공사예요. 근데저 사람이 암살에다 나옵니다. 이 장면 생각나세요? 암산에서 해방됐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죠. 그 임시정부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 아, 그 저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맥아더남수 이 앞으로 나와서 항복을 하러 갔는데 지평이를 짚고 있잖아요. 저 지평이가 그냥 포무로 짚은 게 아니에요. 다리를 심하게 접니다. 그걸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그, 한국의 애국자, 윤봉길의 폭탄을 맞아서 그다니까 청년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죠 우리 보통 학생들 그 역사 가르칠 때 우리가 해방,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리 합니다. 2차 대전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에서 일본을 궁극적으로 패망시키는게 우리 단독으로 한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할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일본이 항복하러 가는 마지막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에 윤봉길 이사도 윤봉길 이사도 대표되는 우리 독립운동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날짜가 9월 3일이에요.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바로 이날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시라카와 유신 에, 시라카와 뿐만 아니라 시계미스는 한국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예, 롯데 신교코가 시계미스아니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왜 제일동포 무일푼이었던, 무일푼이었던 제일동포 청년이 어떻게 일본에서 성공했냐. 시게미스마모노가 처삼촌이라서 그 덕을 봐서 일본 주지사회도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부자지간에, 저, 하여튼 싸움이 벌어지고 여론이 확 악화되니까, 롯데그룹에서 요새는 아니다, 그시게미스하고 상관없다고 하고 부인을 해요. 그거고 있습니다만 참 기막힌 일이죠. 아까 그당상에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겨우 여섯 명, 뭐 다섯 명이 다섯 명 있는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살아서 돌아와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목숨을 쳐서 죽였던 놈이 그놈을 살려낸 놈자가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쪽에서 수구 진영에서 최고의 원로로떠받들고 있고 또한 명은 5대 재벌 중에 하나도 딱 버티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 은 과연 우리가 해방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들 한편 한편이 사실은 암살영화 하나씩을 찍어도 들뭐 만큼 그런 정말 가슴 저리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니다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불르죠 종로김찰서에 폭탄 던졌던 김상옥 의사입니다. 총독부에 폭탄 던졌던 김익상 의사입니다. 이 김익상 의사가 그 오성윤 여기 자료에는 오, 상윤이라고 나왔지만 오성윤과 더불어서 그 상해에서 황포탄에서 다나카 기이지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했고 그 얘기가 그 김산의 아리당에 아주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형 얘기는 좀 하고 가죠. 누굽니까?